우리 비행기는 제2의 나라, 제2의 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어?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입니다. 제2의 나라는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의 장르로 일본 게임 제작사 레벨5가 기획, 제작하고 스튜디오 지브리가 그림 작업을 전담한 RPG 니노쿠니를 넷마블이 모바일로 개성한 게임입니다. 참고로 턴제 게임이었던 니노쿠니1은 플레이테이션3 게임으로 발매가 됐었고, 넷마블이 내놓는 모바일 제2의 나라는 니노쿠니2에 좀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3과 7호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더랑위의 포녀 등 음악감독을 맡은 거장 히사이시조가 참여하였으며 옛마블 제작팀에서 홍보모델까지 부탁을 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Thank you. 자 그럼 이제 모바일의 제2의 날은 어떤 게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은 니노콘이2보다좀더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게임은 오픈형처럼 보이는 필드 전투로 이루어지고 모바일답게 자동 전투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전도 지스타 시험플레이를 쭉 봤는데 중간중간 수동 조작이 필요한 던전도 있어서 오토 하나로 모든 걸 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았네요. 캐릭터는 총 5가지 첫번째로 수인종 느낌의 위치입니다. 직업의 이름답게 지팡이를 들고 마법을 사용할 것 같지만 창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공격과 속도의 능력치가 맞춰진 것 봐선 원딜 역할을 담당할 것 같네요. 다음은 로그, 활을 사용하는 직업으로 보조에 특화된 서브딜러 정도의 어 그런 느낌으로 될것 같습니다. 능력치가 보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함정 설치나 폭탄 등을 설치해서 싸우는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네요. 어, 소개 외에는 정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디스트로이어 망치를 사용하며 누가 봐도 탱커를 할 듯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 장비가 좋으면 은 딜, 탱다될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소드맨입니다. 현재 이 애니메이션상으로는 주인공이죠. 한성검을 사용하고 공격과 방어, 속도까지 밸런스 있게 맞춰져 있는 캐릭터네요 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캐릭터를 선택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 마지막은 엔지니어 총과 대포를 사용하고요 능력치를 보시면은 힐러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 총기류를 사용하는데 힐러입니다 이건 좀 독특하네요 어, 방어 쪽은 아예 없고 공격, 보조, 속도로 하, 전부 다 하위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완전 힐몰빵으로 된 캐릭터네요 캐릭터의 정보는 여기까지 아직 풀린 정보가 없어서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 존재하는데 캐릭터별로 전용 무기를 사용하고 무기마다 속성이 묻어있는 형태로 아이템이 구성되어 보입니다 어 이게 속성이 묻어버리면 은 결국 속성별로 무기가 다 있어야 하는데 과연 아이템 수급과 이 제작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 속성 부분은 재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 중엔 버스트 스킬이라고 가운데 평타 부분이 활성화되면 사용 가능한 한방 스킬이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영상이 아닌 이미지로 자료만 있다 보니 어떤 식으로 채우는지가 알 수가 없는데 보통은 스킬을 사용할 때 게이지가 찬다거나 아니면 일정량 시간이 지날 때 활성화가 되는 형태가 많으니 이런 방법들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외 캐릭터별 고유 스킬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유 스킬이 아마 역할에 맞는 스킬들로 파티 던전이나 p v p 시에 필로해 보이는군요. 우리가 먼저 즐기게 될 컨텐츠는 아마 킹덤이 될것 같습니다. 소개에는 동료들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봐선 길드의 동선전 느낌으로 생각되고요. 킹덤을 자유자재로 꾸밀 수도 있고 다른 유저의 킹덤으로 공격하는 침공전 탑랭킹 4위까지 오른다면 왕위 쟁탈전을 통해서 제2의 나라 수도를 정하는 전투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건 거의 지브리의 타르슨 리네이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게임 내 시스템과 싸우기보단 유저간의 경쟁 구도가 시작부터 많으면 자연스레 가급을 많이 할텐데 어 이게 수도가 됐을 때 과연 어떤 혜택을 주냐에 느 따라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필드 PK까지는 얘기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킹덤 전쟁 중엔 유물 전장이라고 해서 유물을 얻기 위한 컨텐츠가 또 있습니다. 어 이것 또한 PVP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홈페이지에 공개된 컨텐츠들은 전부 다 PVP 구도에 전쟁을 유도하는 컨텐츠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탈것과 이마젠이라는 소환소까지 있으니 어디서 많이 본 구도의 게임이 될까 우려됩니다 능력치가 달린 이마젠은 총 3가지를 장착 가능하며 탈것 또한 이동수단이긴 하나 능력치가 붙어있기에 전투에 영향이 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19년도 첫 선보이고 정보공개가 없다가 최근에 풀리게 되면서 많은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노쿠니를 정말 즐겁게 하셨던 분이 모바일판인 제2나라로 오히려 실망감이 없으며 하는 바램이고 넷마블이 과연 여러 트럭 사태를 경험 삼아 합리적인 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과금 상품을 들고 온다면 어, 어느정도 즐겁게 해볼 수 있는 게임일 것 같네요 일단 보는 맛과 듣는 맛은 보장되어 있기에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어 근데 CBT 없이 바로 오픈하는 건가? 넷마블 제2의 나라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넷마블TV를 통해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또 그때 나온 정보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